안녕하십니까 신속하고 정확한 kp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동해면 마살리에 있는 밭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밭은 산중턱에 있어서 바다가 영구조망이 가능합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동해 바다가 보이는 토지 매매입니다 이 방향이 구룡포 가는 방향입니다 도로에서 촬영했습니다 저기 배나무 뒤쪽에 매매할 땅이 있습니다. 이 방향이 호항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오늘 매매할 땅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주택이 한채 있습니다. 땅 앞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동해 바다가 아주 잘 보이는 곳입니다 도로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도로에 접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매매할 땅입니다 앞쪽에 바다가 아주 잘 보입니다 반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밭에 올라와서 보니 바다가 아주 잘 보입니다 현재 밭에서 바다를 향해 촬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밭입니다. 두번째 밭에서도 바다가 아주 잘 보입니다. 세번째 밭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약간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세번째 밭에도 바다가 아주 잘 보입니다. 세번째 밭에는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지대가 약간 높아 멀리까지 영구조망으로 바다를 볼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곳입니다. 앞쪽에 대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시다가 기회가 되시면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땅입니다. 밭에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상세 페이지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입니다. 주소는 포항시 남구동해면 마살리에 있습니다. 면적은 4142제곱미터 1253평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자연 보존 녹지지역입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왕복 2차선에 접해져 있고 시멘트 포장도로에도 접해져 있습니다. 이용상태는 현재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금액은 55만원이며 전체 매매 금액은 6억 9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